안녕하세요 하, 11월 30일 제이크 그 영상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스케줄을 마치고 이제 집에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30일이니까 저희 데뷔 날입니다 아, 너무 떨리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9월 18일날 이제 아일랜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어, 정말 두달 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데뷔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뭔가 시간을 쪼개서 바쁘게 움직였고 솔직히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데뷔만 보고 달려왔다고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 꿈이 내일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나면 오늘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니까 되게, 너무 뭔가 기쁘고, 떨, 떨리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지금 6시에 이제, 데뷔 쇼케이스를 하고, 지금은 정말 데뷔, 아직 데뷔 안 했으니까 데뷔 전에 뭔가 소감을 좀 말해, 말하고, 말하고 어, 이 영상을 좀 데뷔 후에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떨리기도 하고, 뭔가, 설레기도 하고, 하지만, 그, 그래도, 그,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그래도 뭔가 설레, 행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드디어 데뷔를 하고, 뭔가, 엔진분들에게 꼭, 이렇게, 드디어 처음으로 무대를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 설레고, 사실, 어, 너무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고 제 n 이프 멤버들 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빨리 이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정말 데뷔를 하면 은 이제 수많은 방송도 있고 스케줄도 더 바빠지고 되게 유튜브 이제 시작인데 어제 n 이프 멤버도 저도 마찬가지로 다 다치지 않고 어 건강하게 안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시작이고 이제 수많은 이제 정말 어, 콘서트나 무대를 하면서 이제 엔진분들과 함께 무대에서 약간 재밌게 노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설레고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데뷔 쇼케이스도 이제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상황 때문에 이제 무대나 뭔가 이런 게 대부분 온라인이 많을 텐데 그래도 저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 그 날이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무대를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지만 내일 네, 꼭 긴장하지 않고 무대를 열심히 잘 보여드리면 좋겠다 제사진한테네 오늘 영상이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